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할 때는 그냥 타락하는 게 아니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다. 교만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또초상태부터 지은 죄를 그대로 탑승을 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꼭 상속이 된 것처럼 후손들도 그렇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의 못된 성품을 담는다든지, 내가 지은 죄를 꼭 반복해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예루살렘의 에브라임 이라고 하는 이집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요 음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누구 한 사람을 삐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의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도 기질적으로 육신의 성품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항상 속임수 기질이 많았어요 속임수 기질이 많고 그리고 잔꾀 능하고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고 여러분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고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리고 쌍둥이가 배 안에다 서로 치고받고 한다면 얼마나 엄마가 볼때 꾸물러 꾸물러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뱃속에서부 싸움질하기 시작한다. 누가 작은 놈이 큰 놈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밀치기 시작하고 여기는 내 집이야. 네가 왜 들어왔어? 이럴테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기지를이 놈이 내 손에 잡혀야 되는데 내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하게 쓰임 받을 텐데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속에 속이는 기질도 있지만, 또 다른 거 하나는, 많이 얻어맞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질도 있어요. 부단히도 맞으면, 기도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리라 겉모습은 하나님이 때리신 것 같던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 지금 93세 되셨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이틀 전에 실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형제들이 다내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자식이 부모님을, 마지막 하는 날까지 잘해드려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 만 수는 없지만,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성정이 강하고, 때로는 완악한 것이 확, 순간순간에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좀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권사님이니까. 목회자가, 사명제가 목회자니까. 또 큰아들은 또 장로님이고. 아들, 며느리가 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조카들도 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자고 다 이제 복음화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안한것 같은데 청년 때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 열매를 우리가 이제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고그러면 받고 성질이 확확올라가세요 노인네가. 가서 보니까 어머니 꼭지 왔어요 제가 별명이 꼭지 였거든요 내 별명이 앞뒤 꼭지 삼천리 왔다 갔다 육천리뺑 돌아 구천리 동네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티를 입을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목티를 못 입었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갈 때 옷이 찢어지고 벗을 때 눈이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된거 근데 우리 어머니 성품이 그렇게 모진 성품이 되지 않으면 자식 일곱을 못 키우는 거야 혼자 내가 아홉 살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홉 살 때인가 열살때 구절절 말하려면 시간이 다 부족하고 그러니까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어머님 성품을 누구로 드야 돼요 군사님. 의정부 요양원에 있을 때 의정부 소망 요양원에 있을 때도 거기서 또 깡패야 우리 교회에서 군사님 앉아 계실 때도 성질나면 앞으로 나와서 야이해발남들아 이러잖아요 <웃음> 그것도 주일날 사모님이 외국 집회에 핑계대고 집에 집회 자주 안 가고 내가 안 갔다 그러면 열받으셔 다른 자식 다 와도 소용없어 내가 가야 돼 내가 서열로는 내가 여섯째야 여섯째. 아들로는 넷째고 그런데 내가 가야 돼요. 제가 장남 노릇을 다녔. 그래서 이제 뭐 풀어드려야 돼요. 그건 어렵고 이거는 며느리도 굉장히 며느리도 하여튼. 형제가 다섯인데 며느리가 다섯인가 여섯인가 일곱인가 하여튼 그렇게 좀 됐어요. 그런데 <웃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어머님한테 큰소리 칠수 있어요. 유별나게 큰소리 칠수 칠 있는 사람은 우리 사모님이에요. 아 강씨 무섭더라고요. 나우선 집사님은 강씨 어때요? 좋아요? 꿈꿈해 있는 거 분명해. 남 뒷말도 안 하고, 근데 나한테는 엄청 뒷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하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우리 저 사모님이가 어머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기도하셔야지 권사님이. 야, 내가 무슨 말했냐? 이랬어요. 근데 요양원에 갈 때마다 요양원에 군기반장으로, 군기반장 다 해요, 다. 방장이 되셔, 방장이 되셔. 병원에 가신 이틀인가 3일밖에 안돼는 벌써 다 잡아놨어. 간호사들을. 첫번째 요양원에 가서는, 이년들아! 이년들아! 두번째 요양, 요양원에 가서는, 이년들아! 우리 집에서,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15일 동안, 20일 동안 목욕을 안 하시면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욕시키면 싸움하니까, 어이, 좀 머리를 써. 세수, 세수만 하자고 그래. 세수하면서 물이 튀기게 해. 옷에 튀기게 해서 그냥 찌그러워. 물을 찬벙참벙찬벙하 찌그러워. 그러면, 어머니 옷이 다 젖었네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그렇게 머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안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또 요양원에 가서 시려라 그러면 네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잡아서 하면 막 머리 질적고 막 흔들고 이러니 아우. 그 옆에 그, 그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권사님들이야. 권사님, 집사님, 연세 있으신 분들. 또 큰소리 치니까 또좀 젊은 권사님이 자식이 세 명이나 목 사나마 저렇게 욕을 잘해? 라이벌이 항상 있어요, 라이벌. 라이벌이 있는데, 와, 나, 라이벌은 60대인가 70대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93세잖아. 그래도 라이벌이 뭐가, 뭐냐 머리치 자꾸 흔들어버리면 다 껍뻑치고 다 피해요. 할렐루야. <웃음> 제가 그 뱃속에서 나왔시 예. 저도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 있어서 원이 떨어지거나 기도가 약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육신의 정욕이나 기질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디스발도 못해 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인상 속 그래서 내가 가서 가면 은 90도로 인사해요 요양원이 분들에게 아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모님도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근데 거기는 또 우리 어머니 성품하고 대비되는 분이 또한분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한 번도 계세요 우리 장모님 84, 88세인데 우리 장모님은 착한 치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나쁜 치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옛날에서부터 그냥 아유 김서방 오셨네 이걸 얼른 들어요 얼른 이거 자셔요 이거 이거 들어요 나한테 칵뜨다하 우리 장모님은 그래 내가 내가 오늘 가서 좀 좀 아양을 좀 떨었어요. 아양을 좀 떨고 얼굴로 막 재밌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곧 돌아가실 양반이 막 웃고 나를 때리면서 그러면서 왜? 막 웃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이제 앞, 뒤로 옆으로 물 속으로 다 닦아내고 그러니까 추우시고 싫어서 이빨을 막 야 엄마가 이빨 갈는네 죽다고 는데왜 자꾸 닦고 그래 그러지마 나도 장모님 얼굴 맞기면 같이 이빨 푸드득 갈았어요 실추, 전혀 실추. <웃음> 그러니까 막또 웃으세요 또전국 가시기 전에 실컷 좀 웃으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모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성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에게 없는 이삭에게 없는 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같아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강하고 속임수가 있고 저거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러면 야곱은 반드시 뺏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면서도 이 성품 때문에 야곱은 계속 연단을 받아요 성품 때문에 연단을받다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한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거야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이 구원의 말이 되고 믿음의 말이 되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강도는 계속 비아냥거려 비아냥거려 야! 네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좋아하고 있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내려오고 너도 좀 내려와 능력을 보여 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요 사람은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지금까지 작년에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을 하고 실험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면서 잘더 피해왔어요 근데 이제 야폭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야곱에게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면 진짜 성품이 나와요 누가 와서 자꾸 시비를 걸고 딴죽 걸고 비아냥거리고 계속해서 속해서 나를 악하게 만들고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자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자기 방식이 있어요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새로운 제도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너 이제 너좀 부셔야 되겠다 내가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선한 역할이 있고 악한 역할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시는 악신 마귀가 있잖아요. 말이, 마귀는 그 놈은 말 그대로 악한 역할이야. 그런데 사람도 사단에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귀신처럼 생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에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험한욕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항상 염려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약점은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데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수단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먼저냐 나에게 있는 수단이 먼저냐 목적은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수단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잔꾀 온갖 방법이 뭐냐 수단이에요 야곱은 정말로 약은 짓을 많이 했어요 야곱의 인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야곱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기술적인 수단이 정말 많았어요 수단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러 나가는데 기술이 참 좋아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 야곱은 살아남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아브라함에게도 없는 성품 이삭에게도 없는 성품이 야곱에게는 막 끌칠고 질척거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승부근성있었어요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성격이 멋있다 이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머니가 엄하지 않아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을 훈계하지 못해요 어머니가 잘못했으면 그냥 혼나야지 예? 자 눈이 어두운 아버지 밑에서 야곱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막집착을 합니다 나는 너 너는 나 엄마를 잊지마 엄마가 시키는데 여러분 해야돼 그래서 이리브가는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애지중지하고 그러니까 리브가의 야곱을 편애하는 이것 때문에 야곱은 형을 속이는 데 발달이 된 거예요 또 아버지 이삭은 또 애서를 또 편애해요 또. 그러니까 애서의 야... 애세에게 어떤 야심 있는 거는 전부다 이삭의 책임이고 야곱의 이렇게 편의하고 야곱이 편의 야곱이 편입 받은 것도 역시 리브가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수단을 정동화 시켜버린 거예요. 너 아버지가 너를 형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너 수단을 좀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좀 붙여서. 네 형은 털이 많으니까 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져서 털이 팔에 털이 있냐 없냐 이거 더듬으면서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털이 있으니 예고 예서 같구나 그러면서 예서로 오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축복을 하면 그때 당시는 축복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드러나잖아요 에스가 정말 사랑이다운사랑인데 열받아가지고 막 칼을 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오래가는 거야 관계가 깨져 있어요 앙심을 품고 있고 자 자기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데 이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야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그 성품이 여전히 생명의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성정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사랑하세요. 죄를 다 회개합시다. 나를 따라 하세요. 막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어머니 이렇게만 하면 크게 하세요.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아, 믿어야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런데 왜 욕을 하세요? 머리채 잡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언제 머리채 잡았냐? 큰년들이 그랬지. 또 이러셔. 어머니 그래도 그냥 어머니 도와주잖아요. 절대 욕하지 말고 그리 구분들한테 그곧 돌아가시게 될 분한테 목욕 시키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머리채 잡히려면 목욕 시키시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어머니 더 오래 사시겠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천국 가야지 아 그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셔야지, 자식의 목회를 편하고 원이스럽게 하지. 어머니가 천국 못 가시면 내가 무슨 수로 내가 목회를 해요. 그건 부려요, 부려. 불효. 부드럽게 풀어드리고.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아니, 예배 끝 끝나, 철회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보면 은꼭 뭐가 와있어요. 간장이, 몽고 간장이 와있고, 또 무슨 뭐, 저기 또 저기 뭐야 우리가 부실거리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분이 예, 지방에 계신 분이 유튜브 설교도 없고 보내셔 그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건데 돈으로 환산해 봐도 이거 장난 아니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24시간 오픈 되어 있고 매일 밤마다 처리하고 매일이다시피 간식을 제공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 뭐야 저 식재료를 보내시고 가져오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분이 김수진 성도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웃음>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먹고 감사합니다. 예. 아 사모님이 그러는데 그분 말고도 많이 있대요. 저는 많이 있다고 그런 말을 못해요. 예. 그런데 그분도 기도 제목이 쓰에요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공짜로 죠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동생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신앙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나는 그분의 이름이 김수진성도라고 말을못 해요 <웃음> 네. 하여튼 유튜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어머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그러고 심지어는 외국의 아랍권에서도 제 소리 듣는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캐나다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듣고 유럽에서도 듣고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영국에서도 들으세요. 빵도 매일 가져오신 분도 있대요. 네. 아멘도 안 하시네. 빵 맨날 들시면서 드시면서. 네. 빵 드신 분들은 능력을 받을지어다. 빵 드신 분보다 빵을 가져오신 분은 더큰 능력을 받을지어다. 큰일 났네, 이제. 전에, 우리 초창기에, 그 통영에서, 무슨 푸드뱅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횟집에서 이제 쭉그 해안가에 하는데 생선이 그 이제 죽었어요. 생선이 죽은 거야. 물고기가 죽은 거야. 아, 어? 일단 <웃음> 내가 자, 그래요. 저 우리 그, 그분 소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머리끄덩이 잡히지 않도록. <웃음> 좀 틀림으로, 하여튼 생선, 아니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 이제 그 어항에 회에 뜰라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화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냉동시키든지, 냉장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분이 박스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냈어요. 불세례 책을.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는 이 책을 읽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근데 그분이 왜 안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매일 처리하고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근데 그분이 뭘보내냐면 줄돔을 보내줄요 줄돔. 줄돔 줄이 있는 생선이잖아요 근데 그 줄돔이 한 마리에 몇천원씩 한대요 한 5천원 이상 한대요 그걸 이틀이 몰다고, 사흘이 몰다고, 박스에서 딱 포장해서 얼음 넣고 보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거트,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여의도에서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들하고 그 사모님이 요거트 장사를 하는데, 여의도에서 너무너무 장사를 잘 되는데, 매일 밤마다 또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지고 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것도 요새는 안가져고안 가져온 안 지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공짜를 좋아하니까 이러지 두 분은 아니에요 제가 공짜를 좋아하니까 하여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도 없이 이용당하고 속고 또 속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제는 반드시 버리정 머리를 고치겠다 해가지고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폭강에 있는 것을 아시고 벌써 나타나셔서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형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재산과 자녀들과 부인들도 다 먼저 보내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아무리 마음을 녹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폭강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계느냐? 무신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은 마음도 돌아오고 몸도 돌아오고 생각과 감정도 돌아오고 믿음으로 다 회복해서 야곱이 가난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라반이나 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고 사는 것도 맡기고 사는 방식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택한 백신을 그렇게 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야곱에게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하나님 이제 못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 너 혼자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오늘 밤에는 너를 진짜 내가 너를 털겠다 너를 확 그냥 조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습을 와가지고 야곱을 툭툭 밀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는 내 나와바리인데 왜 여기 있어 이마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막 밀고 서로 막 미는 거예요 가뜩이나 열받은 사람한테 가뜩이나 오갈데 없는 사람한테 속상하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한테 누가 와서 자꾸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숨어있는 육적인 근성이더 나오도록 다 드러내야 돼 실수와 허물과 죄와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부끄럽고 교회를 떠나는 줄 아는데 드러나서 망신을 한번 톡톡히 당해보면 정신을 차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엄청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엎치락 뒤치락 음. 자 지금은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인간은 누구야 도대체 아무리 기술을 써도 안되고 힘을 써도 안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산된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계산된 생각이 있는데 이 야곱이 그런 생각을 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질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남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야곱의 수준에 맞춰서 몸싸움을 하시고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이 아니니까 내가 너와 같은 편인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멀리 있는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너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네 옆에서 있을 수도 있고 네 속에 이미 들어갈 수 있고 너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너의 말 한마디에 나는 감정이 움직이고 너의 생각 하나에 너의 입술의 고백 하나에 나는 마음이 풀어져 버린다 할렐루야 내,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 한마디로 나는 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해요 내 앞에 와서 눈물 한 방만 흘려도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바람이 없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아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왜 머리를 많이 만지시나요 머리도 별로 없는 부분을 이 말을 만지시니까 주님의 손에 개기름이 묻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머리 만짐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제 머리는 이제 벗어질 것입니다. 우리 머리가, 얼굴이 뒤까지 가신 분, 아멘합시다. 아멘.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어디까지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뭐, 어디가 머리에요? 내 손이 가는 데가 얼굴이다. 손이 가니까 이렇게 뒤까지 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를 깨울 때 깨워야 내가 또 일어날 때도 있는데요 나를 아무리 사모님이 뭐 자기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미리 해 놓고 나를 깨우고 해도 사모님이 준비해서 딱보면 나는 벌써 준비해서 오니까 딱 나와서 벌셨어요? 벌써 있어요 벌써 아니 지금 얼굴이 길잖아 기우 하나로 그품내 가지고 탁 하면 은 1분에서 3분 안에 머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세탁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제 엊그제 어떤 장노님 우리 이제 친구 장노님과 전화통화 했는데요 그 장노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 가발 하나 맞췄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가발 가발 왜 맞췄는데? 목사님보다는 머리가 많지만, 그래도 가발을 써야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대요. 목사님도 하나 하시고 세요 나는 하고 싶어도, 너무 성도들이 나를 너무 몰라볼까봐.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연세에 가발을 쓰시고, 쉿, 쉿, 쉿. 사랑하 상대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니까,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나는 값을 못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대머리를 너무 좋아해 <웃음> 예, 그 맛에 같이 사는 거야 그죠? 하여튼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 그리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있으신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놈아너 때문에, 내가 너 인생에, 내가 너를 붙잡으려고. 그럴 때마다 너는 손에서 빠져나갔다. 너좀 내가 쓰려고 하는데, 수양지처럼 싹 빠져나갔다. 기름 빠져나가시 빠져나갔다. 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하고 밤새도록 한번 씨름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쳐보자 하나님 이제, 상담원이 주는데 그냥 상담이가 몸으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담이에요. 자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야곱이 기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기술이 또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탁안 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잖아요. 야곱을 장애자로 만들어서 야곱이 굴복하게 만들어요. 음. 자리를 다리를 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당신님이 문잠그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반응을 잘해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저항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싸우는 이분은 지금까지 싸운 상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머리를 써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언제나 한결은 야곱의 몫인데 오늘 맞서서 싸우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상대하고 싸우는데 야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해 야곱이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그런 영적인 육적인 싸움의 영육간의 싸움인데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표시를 하나 남겼어요. 표시. 그리고 야곱은 이것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에 필살기가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필살기. 남들에게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뭐 중국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서 무슨 고수가, 어그 어떤 어? 엄청난 예? 그 전법을 다해 가지고 땅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싸우다, 싸우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싸움 쳐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막팍 쳤잖아요. 음. 자, 그러면서 이제 수단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어떤 선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목적이 수단을 이기게 됐어요 수단이 목적을 이기게 됐을 때는 삶이 고달팠는데 목적이 수단을 이기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신랑이를 벌이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 자기주장하다가 고집이 세서 막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거죠 예. 기술적인 모든 수단도 하나님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는데 다리 저는 모습을 보고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에서가 야곱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어지는데 그 전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말씀하세요. 네 동생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다리 하나님의 양면 전법을 쓰세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치시고 반면에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사인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예서가 오는데 야곱이 저쪽에서 다리를 철면서 질질질 끌고 오니까 작대이 의지한지 질질 끌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반등신에대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형! 야곱아! 감정이 다 풀어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롯데, 롯데그룹 회장, 신격구 회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보세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말안 하고 서로 눈치 보고. 왜? 이러면 돈 때문에. 누가 지분을 많이 갖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크실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형제도 형제들께 돌아가신 형제와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장식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앙금인 앙금 영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앙금을 안 풀고 돌아가신다니까 죽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안 풀려고 해도 하나님 역사해서 다 풀게 하세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풀어야 한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못됐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기질이 남아있다니까요 제 악의 상태가 와요 우리에게도 그때는 언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때 지금 연습 잘 해놓고 훈련 잘 해놔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미리미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자 육체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라에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네. 내가 오늘도 우리 어머니 거기에 대해 내가 찬양을 해줬어요 일자무식이야 우리 어머니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우리 어머니는 늘 한글 모르시니까, 그냥, 외워, 외우 저절로 외워서, 많이 부른 찬양, 저절로 외워서, 예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어머니, 이제 짐풀 날이 다 됐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지고 주님, 나이을 용서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안에 떨면서 맞이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날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확신을 주고 찬양을 내가 했어요, 병실에서. 할렐루야. 응. 여러분 부모님 꼭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예.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 우리 최권사님은 정말 건강하시고 좋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 이제 어, 영적으로 돌아가실 때 되면 현장 중계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 현장 중계하는 일들이 생겨 지난번에 오정숙 집사님 남편 김진원 집사님도 제가 장례식장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바로 뒤에 예수님과 김진원 집사님이 영혼이 거기에 예, 서 계셔서 너무너무 추구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인사를 탁 하고 주님 나라에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아마 죽을 때 좋고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생각하시고 찬양 많이 하시고 감사 많이 하시면서 예. 주님의 능력으로 재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는 목적보다는 수단이 많이 길들여졌습니다